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떨려요. 잘했어요? 네. 아유. 네. 안녕하세요. 닉네임이 별빛 같은 사랑입니다.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. 어. <웃음> 금융계획이 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만지기만 해봤죠. <웃음> 아니, 만지고 쓰지 못하시고? 아니요, 만지니까 제 돈이 아니죠. 아, 네, 금융계획이 있었으니까, 네. 40대가 그 같아요 40대? 네. 아 애들이 아들 딸이 잘 그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제자리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골프를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좀 됐어요 <웃음> <웃음> 두번 지났네요 강산 어, 한 30년 넘게 아니 강산 두 번은 지났습니다 네네 네, 너무 사랑하니까 운동을 골프를 첫째 걷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걷고 운동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네 다른 건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왜요? <웃음> 뭐 건강한 몸으로 어 남편의 아내로서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희망이죠 다 살아봐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겠죠 그건 <웃음> 글쎄, 모든 분들이 저만 그러지 않고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요? 90%는? 그 속에 끼었다고 보면 돼요. 네. 젊었을 때는 지금 요즘 젊은 분이 너무 많이 오시는데 젊은 분은 좀 일단 사회에 좀더 헌신하고 50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, 제 생각은.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잖아요, 50되면. 여자든 남자든, 그러니까 그때. 아, 저는 어떻게 우연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일찍 시작했어요. 아무래도 좀 차분한 스윙이 모든 게 차분하고, 네, 그런 거 덤비지 않고 그런 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? 그리고 좀더 즐겁게 운동을 하려고 하고 타수 신경 안 쓰고 그때가 훨씬 좋았죠, 분위기는 어, 매너 게임이라고 하듯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너무 쉽게 와서 공을 칠 수가 있어서 좀 편한 것도 있고 옛날에는 더, 뭐랄까, 대접을 받으면서 했다든가 그랬고, 지금은 정말 자기가 능력껏 알아서 또 하고, 요즘에 캐디 없어도 옛날에는 전혀 안 됐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캐디 없어도 가서 칠수 있는 게 있잖아요. 또 그런 차이점. 아, 반절은 주고, 반절은 지키고 있어야 된다, 부부가. 어 그리고 한 사람이 떠나면 또한 사람한테 주고 밤 이렇게 주고 가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, 이런 좀 옛날 같으면 다뭐 아들한테 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또 변했으니까 내 생활을 또 즐기려면 내 손에 있어가지고 또 골프도 치고 손주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나요. 부모 노릇을 잘해야 돼요. 그래서. 전부다! <웃음> 아, 골프를 너무나 하고 싶으시면. 어, 여자분들은 5 0에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10년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, 노후에.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. <웃음> 네, 신이 형 화이팅! 아, 누나 되게 잘하시네요. 감사합니다! 아, 난 떨려와요! 아니요, 누가 잘하셨어요. 잘했어요? 네. 아유.